특히 백중살이나 아니면 슈퍼문이 뜰 때는 수술을 피하는 것도 사실은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통찰 우주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저번 슈퍼문 영상을 보시고 슈퍼문을 잘 보셨나요? 오늘 2부 영상으로 오세진 박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세진 박사님께서 달은 지구의 자연위성이다 그리고 달이 어떤 밀물 썰물로 인해서 조수간만을 차를 만들고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축을 지켜주면서 사계절을 만들고 기후 유지를 하는 소중한 자연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달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자연위성 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은 어떨까요? 인공위성이란 것은 인류 역사상 많이 쌓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기자 분들은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져서 우주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천문 연구원이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태양이 태어난 45년 전에 지구도 같이 태어나고 다시 큰 암석이 지구를 충돌해서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달인데 이와 반대로 지금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10cm 이상의 것이 약 3만개 이상 정도 되는데 지름 1cm 정도가 되면 약한 60만개 정도 이상의 위성 파편이 있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위성들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어, 아주 작은 것들은 추적이 힘들어서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에 아주 큰 위험인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천문연구원에서도 우주 물체 전자 광학 감시 체계라고 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 한국 미국 이스라엘 모로코 몽골 등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번 누리호 발사 후에 3단 추진체 그리고 더미 위성 성능 검정 위성 등을 촬영해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잘 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음. 하였습니다 위성은 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위성들이 있는데. 과학 위성, 기상 위성, 통신 위성 그리고 지구 탐사 위성, 군사 위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후에 지구 궤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위성들은 대부분 지구 중력으로 대기권 진입을 할때 타버리거나 지구로 떨어져 버리는데 대부분 바다로 떨어집니다 근데 간혹 음, 가다가 덩치가 큰 위성인데 타지 않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위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주 감시 체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고장나고 부서지고 한 것들이 지구 궤도를 계속 돌고 있으면 이게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주인이 어떤 공구나 아니면 작은 나사 볼트 이런 걸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게또 우주 쓰레기고 위성폭파시험, 로켓의 마지막 추진체 등도 우주 쓰레기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우주 쓰레기, 인공위성 파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영화 그래비티가 참 좋은 예라고 음. 보시는데요이 음. 영화를 보시면 우주 쓰레기의 역습이 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웃음>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시 보기를 꺼내 봅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웃음> 네. 저도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이 돼서 우리 한국형 인공위성으로서 자리 잡게 돼서 그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감격이 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달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중에 제가 들었던 바로는 달이 우울한 감정을 좀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는 광기를 일으켜서 달이 떴었을 때 자살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달과 감정에 관련된 건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달과 사람의 감정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면 은 논문 같은 그런 자료들은 거의 없었지만 은 지금 저희들이 달을 봤을 때 감정과 관련해서 동양하고 서양도 비슷한 그런 심리적인 관계가 제가 조금 소개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보름이나 추석 이런 때가 되면 보름달이 뜨죠. 대보름달, 보름달이 뜨는데 둥근달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풍요롭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금음달이나 아니면 조성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말이 나왔던 그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컴컴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분위기를 주게 되어서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양의 경우는 좀 저희들하고 좀 다른 반대의 입장인데 영화 해리포터에서 보면 보름이 되니까 늑대 인간으로 변한다든지 드라큘라가 나온다든지 하는 음. 그런, 그런 영화의 내용처럼 약간 우리와는 좀 반대의 정서를 어, 느끼는 것을 보면 달의 위상 차이 그러니까 달이 검은달에서 보름달로 넘어가는 그런 위상 차이가 주는 음. 어, 심리적인 변화가 잘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해 봅니다. 예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입증된 것은 없겠지만 달이 인간에게 감정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달이 제가 아는 또 다른 의사 분들 얘기도 그렇고 외과 의사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리 혈압 자체를 좀 올려서 수술할 때 출혈을 좀더더 더 많이 일으키더라 보름달 주위에 수술하면 출혈을 많이 일으키더라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생리를 하는 거 월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월경 할때 생리 량이좀더 출혈이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달의 조력현상과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어,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어,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미미하겠지만 달이 보름달이 되거나 아니면 거음달이될때 살이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현상처럼 달의 위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월경주기가 그약 28일 정도이고 달의 원령 주기가 약 29.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관계를 독일의 연구자가 21년도 작년이네. 작년에 발표한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논문에서 달의 위상과 그리고 여성의 생리 주기가 비슷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달의 조력 때문에 특히 슈퍼문이 되거나 사해가 되는 시기에 여성의 그 생리 혈의 어떤 양이 많아지거나 특히 수술할 때 출혈량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백중살이나 아니면 슈퍼문이 뜰 때는 수술을 피하는 것도 사실은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매월마다 달이 보름과 거음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살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백중살이 때처럼 달의 조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백중살이 때는 거의 달 지구 태양이 일정선이 되지만 그 외의 날에는 어, 달의 공정궤도가 지구의 공정궤도보다 조금 비켜나 있기 때문에 어, 사례가 발생은 하지만 백중사례 때처럼 달의 조력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 음.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웃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성형외과나 어떤 외과에서는 달의 보름과 거뭄이 되는 이런 그런 시기 때는 수술보다는 상담 위주의 진료를 어. 보시는 것을 권해 <웃음> 봅니다 아유, 재밌는 말씀이네요. <웃음> 보름달에는 상담을 오히려 하시는 게 좋겠다.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제 아는 불가리아 의사죠. 이 민우카 의사인데 그분이 바다 낚시를 매우 좋아해서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잡은 물고기를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곤 하는데요. 이 민우카 의사가 아무래도 바다를 매주 나가다 보니까 이런 조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보름달 뜨는 것에 있어서 좀더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보면 예를 들면 비염 수술을 해보면 코피가 좀더 보름달에 난다고 자기는 느꼈다고 음. 합니다 물론 이거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 오세진 박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 멀리 대전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었죠 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전과 그리고 보고 불연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점점점점 아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별이 어, 도심에서는 빛공해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외곽지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좀 어두워진 밤에 보면 각 계절별로 어, 별자리를 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는 매일 밤볼수 있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도 초성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이 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들의 목이 다 거북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이 거북목을 다시 C커브가 되도록 하늘을 자주 보았으면 하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땅을 보는 인류구를 오히려 하늘 달을 보고 우주를 봐서 역시자 C자 커브를 C자로 만드는 거북목을 정상목으로 만드는 이런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첫 게스트를 모셔봤는데 이렇게 통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통찰 우주편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죠. 정정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